에이 토라, 토 <웃음> 아, 미쳤다. 돌다돌았 토라, 진짜 <웃음> 진진토 <기진다>, 진짜. 라 토라, 토먹어이 토라, 토고 토라, 토라, 토라, 먹어볼게요 어. 난또떡 파사나 떡 알로비떡 어우 거음어 매운맛이네요 어우 좋아 역시 디저트랑 표정이 다라 미안해 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와진 미안해. <웃음> 미안해. 얘는 소금구이 같아. 이거는 양념. 어 bet k 하 b a s t 하 a machine. 맵다. 다리. 아 치킨무. 뭐 음, 국물. 나 그거 한번 해봤을 때 이거. 국물을 막 먹는 사람들이 그냥. 팀 슈퍼 채팅 0 0 0원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뼈까지. 한번 마셔볼까봐. <웃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웃음> 저는 다리파예요. 오 맥사카이. 아우 아우 내일 또 병기랑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 음. 아 뜨거. <웃음> 음. 음. 다 똑똑 먹어 줘야 돼. 음. 생토가 씹혀 응, 옆에 요거트 있어요 딱딱 너무 매운맛 한입씩 먹어줄게 주인님! 미안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류리님 말을 해봐. 맞춰줄게 내가. 막 만나게 되죠. 네가 그렇게 먹어야 그럼. 얘 이쪽 여기서 얼마나 더 맛있게 먹어 죽다 어우 아우 너무 맛있다. 아우 야무지게 먹어야. 이이고 먹을까? 내가 여차 여여척하면서 여, 먹었나 봐. 미안해라. 며칠이 됐나봐, 나에게. 쏙 빠지네 얼마나 잘 구웠는지 맛있네 근데 나 지코바 뼈있는거 처음 먹어봐요 호알라님 어 근데 매력있다 약간 뼈있는 닭갈비 먹는 느낌이야 아니에요, 루이님. 저도 재밌다고한 소리니까 루이님도 삐지시지 마세요. 아 진짜. 근데 존내 뜨거워요. 음. 근데.. 뼈 있는 것도 매력있다 매워 다키칭하인추자훈이 오늘 휴무세요 26분 동안 존내이 먹어야 돼 스피드로. 응, 내가 좋아하는 살 허벅지 살. 너무 해피하지 않을까? 나가서 이제 흔들어 제어야 되는데. <웃음> 우리 오이 아줌마가 보내준 <웃음> 어머 얘 이제 금상첨화다. 어떡하면 좋니? 어머 한치 앞뒤로 내다봤네 우리 오이 아줌마가 또 어머 냄비 음, 없어. 개꿀찌한 마리 같은데? 내가두개들었어오이야뭐마보보준준요트트이이크크림 류희언니, 반가워요. 우리 언니 욕먹고 신규 회원까지 먹방 때 예민해서 미안해. 언니네가 어떻게 다맞춰줄 수가 없잖아. 류희언니, 그치? 아우, 아우, 언니가 기본 프라이죠 언니? 네, 어떻게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겠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을 소비하고 싶진 않아. 류이 언니, 이렇게 또, 저의 또, 그거에 이렇게 또, 우리의 팬이 돼수있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입술이 좋네, 매워, 지금. 그래서 제가 화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 진짜. 아, 나맵찔이가 돼버렸어. 1인 1 딱, 한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뭐, 앞정님 감사합니다. 순살은 난 이거 먹고, 내가 젓가락 된거 먹고, 순살은 밖에 아가짱들 이제, 응, 음, 령원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오며가며한 입씩 쭈어서 먹으라고 이제, 대기실에또 풀어놔야지. 이늘떡추가로 겁나게 많이 하셨나봐 이거는 닭보다 떡볶이 같아야 뜨거워서 더 매운 거지 또 제가 맥부심이 있잖아요 안녕 또 만났네 다리야 에? 다리는 이 뒤에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혼 손잡이가 생겨서 맛있겠다. 아, 뜨거라. 방이아 음, 맥주는 집에서 먹었대. 아, 진짜 치맥을 누가 많이 겨뤘을까? 세상 그 좋은 조합은. 동공인 숯불 거기도 맛있죠. 전거긴 항상 매운 맛에 라면 사리로 추가한답니다. 어, 또 눈물나. 여기만 그렇게 지금 눈물이 계속 난다. 요즘 맥주 파로 바뀌었어요. 생맥주 주라는 친구 오고, 윤서랑 흉우가 맞으니까 항상 우리가 만나서 밥 먹고 이자카야 가서 그 생맥주를 한 두세 잔씩 마시고 집에 가서 우리 이제 뭐 자거나 게임하거나 그래요. 연이모 안녕! 이거 뭐 제코바 메뉴 이름이요? 그냥 바비큐 아닐까요? 근데 이게 순살도 있고 그 뭐시고 난뼈 있는 거 솔직히 처음 먹어봐 제코바 있어요. 쿵,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먹방할 때마다 앉아있어서 그런가봐요 미안해요 비빔면이 근데 저 말고도 많이 먹어요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나 팔뚝 지에안 했는데 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이지? 이게 한 시간 아니야. 이거 정확히 내가 어? 30분인가 어, 32분에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그래? 할까봐 걱정을 안 하시는지요 그랬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가면 있었겠어요 미소님 <웃음> 벌써 뺐어도뺏겠다 뜨거라! 밑에 존네뜨거용암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음 회를 제일 좋아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앞에 있는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야죠 안 그러면 얘 삐져요 응? 떡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엽떡은 여기를 여기 안 묻잖아 근데 얘는 묻으니까 더 매운 거 같아 떡 말랑말랑해요 오리고기 못 먹어요 오리 못 먹고 현지 못 먹어요 <웃음> 이 세상 많은 음식 중에 그두 가지 주주다운이 신했네. 맛있다. 근데 선지 국은 못먹겠어 입술을 씹어보셨나봐 어릴 때 선지를 먹을 땐 젤리국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정육점에서 가버린 거야 선지의 실체를 음... 여기 매운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매운 것보다는 들맵게 드시면 맛을 드실 수 있어요 치밥! 치밥의 대명사잖아 치코밥 매워요 매워요 아못 어, 먹어요 소아 천약은 먹어요 <웃음> 선택적 달인 줄 알았는데 뻑뻑하다 이게 뭐지? 어느 부위지? 음 윙이는 그쪽이네 음. 자기들아 고민은 배달만 늦출 뿐. <웃음> 고민을 한다면 드시고 조금만 더 있다 주무세요 <웃음> 어차피 음. 살찌는 건 오늘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 <웃음> 감당할 건 내일이 나지 오늘의 내가 아니니까. 오늘의 나는 즐기세요. 뭐 물론 자기 관리를 정말 빡시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웃음> 죄송하지만 음, 나는 어차피 먹는데 내 모든 걸안 아끼고 싶거든. 그래서 관리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대신 시켜. 어차피 뚱뚱한 건 내일에 내가 더 뚱뚱할 거니까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날씬한 날이잖아 <웃음> 먹어 존내맥주 <좋네 맥침> 먹어 응. <웃음> 음. 개꿀부위 왔다. 어, 그 타이밍이 왔어. 오이 아줌마의 비피 우리 죄송해요 화재 진압 중이에요 음. 아. <웃음> 미안해요 콜라다 먹고 먹어야죠 콜라 먹으면 배불러 콜라 먹으면 둘 중에 하나 리프레시 되거나 배부르거나 <웃음> 여기서 리프레시 되면 내일 똥꼬 아파요 왓길 내 상황극이 재밌다고요? 응, 닌데요 근데 많이 안 남았어요 와 떡이 진짜 많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떡이라서 양념이 잘 스며들어져 있어. 나는 내가 개인 방송하면 맨날 시청자 언니들하고 싸울걸? 그래서 <웃음> 인성 논란터지고 그럴걸? 하지? 안 돼! 밥까지 먹기 너무 배불랑 <웃음> 빨리 문 닫나요? 열주신다 이제? <웃음> 저 이번주 팔용 모임이 없어졌어요 한 년은 일본가 있고 한 년은 휴무가 달라요 이번주 그래서 이번주 모임은 없는걸로 무 떼기 님말 처럼 그럴 수 있는데, 난자 신이 없다니까 혼자서 개인 방송을 하기 이렇게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킬 자 신도 없고, 우리 시청자 언니들 하고 안 싸우자 신도 없고, 아. 맨날 내가 보기 싫은 채팅 올라오면은 개 욕박을 거 같고 <웃음> 인성 커졌다고 욕 먹으면은 더인성 커진 모습 보여줄 것 같고 그래서 아 맵다 콜라 게임 먹어서 아아아 음, 그가 이제 뭐, 매운 거 먹고 콜라 먹으면 한번더 올라오는 거. 와. 방금 그 깜짝 놀랐네. 음. 아, 춤추자님,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지금까지 야근하다가 유튜브 켰어요. 이러다가 뒤지면 억한다, 안그라. 그러지 그래. 않아. 지, 덕은님 어머 뿡님, 3만원원 원 감사합니다. 3만원 감사합니다. 이게 예, 트름이 이렇게..어! 대가리 띵해! 어. 어. 이거 무슨 물방구 소리인데 완전.. 어우 더워라.. 되대 여기서 뭐가 부구부구 끓는 트름이었는데? 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세요 저 아닙니다 아니니까 우연히 안 돼요 아셨죠? <웃음> 매운 거다 가셔놨는데 또참 먹었어 <웃음> 안아고야난 이렇게 언니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언니랑 같이 떠들고 놀고 이런 게 좋지 나 혼자 이런 거를 밥상을 차려서 어, 어 벌써 자신 없어 아 진짜? 몰랐어요 음, 삼 음, 도 하는구나 찾아가 봐야겠 음, <웃음> 음. 음. 음. 어 음. 음. 어 음. 운 건가 봐 이거 안 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음 일단 쇼할 때 쑤어먹으라고 안었다어 이제 쇼해야 돼요. 응. 여러분 <웃음> 여러분 우리 12시라서 가볼게요 그래도 이거 보내주신 코알라 언니 너무 고맙고 남은 건 이따 또 먹을게요 언니 이거 나 혼자 먹어서 이렇게 싸놓고 먹으면 돼 내가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어머 뼈 발라 놓은 것봐 깨끗하게도 발랐다 야.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언니